수마은가은아야예라라라라임 맘을 라임 내츠 1, 2, 3 품풋 품풋팔라탈 라임 라임 품풋풋 라임 렛츠 1, 2, 3무언가리 스마트 바짝바짝비는 바짝, 품에 보석상자한고 싶은 것만 가득해 빵빡노래는품성에 물손 어둠을 담아서 시작한 사 무해 모자 새로운 세계로 짐 수린 날 내는 상하한 미치로 새하얀 날개를 펼치고 굽는 세계 우리펑불 트라이 Come on my life 나는 I I I 이 d o l 힘이 넘쳐 가득해 손에 손꼽 잡으면 우린 친구죠 나는 I I I 이 d o l 그 태 m a m 라 누구보다 가 m a m 에가 b l e i 라 a 라 u 라 b l e I'm a m u m b 이 e I'm a m 라 m b 라임 I'm a 라 u m b l e I'm a m u m b l